언젠가 한 종교 연구가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어? 차천자 정말? 닮으셨네요. 라며 신기해했다. 사실 보천교 교주이신 차천자 월곡 차경석 선생은 나의 할아버지 버리시다. 월곡 선생은 강진산 선생의 제자로 600만 신도의 보천교를 세운 교주셨지만 돌아가신 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셨다. 월곡선생은 증산선생의 수제자였다. 두 사람의 만남도 매우 특별하였다. 어느 날, 증산선생이 길을 떠나시며 오늘은 기랭이다. 라며 설레어 하셨는데, 그날 전주에서 송사를 치르러 가는 월곡선생과 만나게 된다. 실척 장신에 눈빛이 매서웠던 월곡선생은 증산선생의 인품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다. 증산선생은 월곡선생을 만난 뒤 처음으로 양반임에는 대님을메셨는데 비로소 당신을 알아본 인물을 만났다는 뜻이었다. 증산선생이 돌아가신 뒤 월곡선생이 이끈 보천교를 시작으로 증산계열의 종교가 번성하였으니 만약 월곡 선생이 안기셨다면 증산 선생의 종교적 업적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게는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책이 있다. 그 책은 보천교의 역사와 교리를 적은 교첩으로 선명하게 정자가 그려져 있다. 이를 우물정으로 해석하여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정은 홍익인간과 이와 세계를 건국이념으로 한 고조선 이전의 국가인 배달국의 상징으로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도 정을 고구려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하였다. 고천교의 상징인 정은 십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형상으로 우리 민족이 모든 문명의 중앙이라는 뜻이다. 두 개의 십자가는 인간과 우주이며 인간과 우주는 하나이고 돌고 돈다는 의미이다. 십자가의 교차점은 인간과 하늘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이 십자가를 돌리면 불교의 만자가 된다. 하나의 십자가는 인간의 윤회사상이요. 또 하나의 십자가는 우주가 돈다는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다. 돌고 돈다는 것은 윤회를 통하여 인간도 성장하며 하느님도 성장한다는 뜻이다. 즉, 정은 인간과 우주가 같이 공생하면서 성장한다는 이치로서 결코 우물정자가 아닌 것이다. 정에는 민족시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 보천교 교첩의 정도 바로 그런 의미로 그려져 있다. 보천교의 3대 정신은 명심, 상생, 대동의 3대 정신으로 이는 아리랑의 3대 정신인 저항, 상생, 대동과 너무도 닮아 있다 1910년 월곡선생은 일본에 넘어간 한양 대신 전라도 정읍을 조선의 바탕으로 삼고 스스로를 천자라 칭하고 대국연호를 만들었다 월곡선생은 경복궁 근정전보다 더큰 규모의 교전인 1 1전을 공사하였는데 전형적인 궁궐 건축 양식을 따랐으며 기와는 정자기와의 전통을 재현하여 정색으로또1 1전에는 중국 황제만 쓸수 있는 황기와까지 중국에서 도공을 불러 제조하였다. 그러나 한때 600만 신도들을 이끌며 교세를 떨치던 보청교는 모종의 세력으로부터 친일 행각을 벌인다는 모함을 받았고 월곡선생까지 암살로 의심되는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철저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 1전에 본전은 해체되어 조계사 대웅전으로 일부 건물은 내장사와 동대문으로 정기화는 조선총독부 관저 건물의 기화가 되었고 후에 경무대로 이름이 바뀌며 그 건물을 윤보선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대통령 관절을 청와대라고 부르는 전통이 생겨났다. 1994년, 내가 47세가 되던 해, 재경석 할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천교와 관련한 논문과 교지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자료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 보천교는 전력을 다해 3일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으며 거액의 독립자금을 상해 임시정부와 김자진 장군 측에 지원한 사실도 밝혀낸 것이다. 현재는 월곡 차경석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월곡 선생의 신원 회복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1894년 공주 우금치 전투로 돌아가신 동학농민군대장 차치구 증조할아버지의 슬로건은 고국 안민이었다. 월곡 차경석 할아버지의 슬로건은 경제 재민이었다. 세상을 경제로서 일으켜 백성을 모두 구제하고자 하셨다. 선친이신 자의력 경무관의 정신은 보국 위민이었다. 나라로서 백성을 위한다는 획기적인 생각이었다. 그 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사람은 그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했던가. 이제는 정읍에서 펼치셨던 고국안민, 경세제민, 고국위민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한이 함께하는 연방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